봤지? 응. 마음의 눈으로 빠삭빠삭 마음의 눈이 왜 빠삭빠삭해 나야 나야 오호 안다겠어 오! 바비 미니 때문에 멀리 안 날아갔어 안돼 고마워 바비 뭐 하는 거야? 살아라. <웃음> 들어가, 체대. 아, 래왜안에 있는 거 먹, 먹을래. 먹는다. 아, 갈이 가. 애니 못 봤다. 난 핑도 찍고, 갑니다 핑 엄청 찍었어. 안돼 잔인한 녀석 서뭐먹으안 되겠다, 되겠다. 니노이 뺏겨가지고 지금 안 돼. 아, 헬카리 뺏어먹으려고 하는거 봐 나도 <웃음> 오, 쎄라, 이거. 이거. 다 죽으면 어떡해 뭔가 한 오래돼서 어떻게 해야 될뭐그 아. 아니. 야 미친 왜 그렇게 아, 먹고도망가 나 볼래 볼베 조만간 뭐 한달 안돼서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에 되게 약간 좋을줄 알았는데 이번에 막 리메이크나 신챔은 절대 사기적으로 만들지 않을거라고 말했거든 볼베 재밌을것 같은데 어디가 자르고 오는 거냐고 잡질렀다. 네. 아 매드보이 분 틀어주세요. 빨리. 도망자. 아, 뭐 여진이구나, 하라마 인도를 다니 인도는 죽지 않는다고. 서 사천 원이다. 더안 찍겨 나분 때문에. 쭉 빼기. 바로스 잡았죠. 아안 돼, 아깝다! Run. 아니, 안 돼! 나나이제이이이이 신발 뭐 헤르메스 가야돼 닌신 가야돼? 헤르메스 가 낫겠지 헤르메스 가야지아나악 아, 아, 딜이 안들어간게 제드가 다 쓰러준다 이거는 어? 어? 아, 젠장 하핳 쓰러준다메 하핳 안돼 하핳 하핳 아아다절 아. 아, 문제. 오, 만 오, 잡왔다 아, 오, 리 엄청 센데? 아, 세나 게임못할것 같은데, 아, 나 세나, 세나만 물어, 게다가 제가. 맞아 제대야. 도망가면 어떻게 간다 나도 어, 문도. <웃음> 저게 문도지 저 문도식이지 그걸 받고 없어 <웃음> 어, 뭐야 <웃음> 야, 뭐야? 안 보이는데 가버렸어. 나가라, 방금 큼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개리개리 그냥, 그냥 다이브 리게아물다이리 개아리, 개아리, 개아리, 개아리, 개아리, 눈도맨궁 있어? 아, 진짜? 하나 나, 둘셋눈 감아! 뭐야? 더차라인데망아 다잡아 다잡아 다잡아 누로 <웃음> 오야 바로 죽어 왜 이렇게 쎄 아.. 아이고 왜.. 카님너 이렇게... 뭐? 왜.. 힘을 보여줘 뭐 기다리는거지? 몸을 엉큼내려고 그러나 그냥? 아 쎄난가 혹시? 쎄난.. 아이 안되는데? 아 까비 근데 쎄난 움직이싫어한데어 눈동에까지 맞췄는데 그치? 왜 이렇게 나를 묵지하지? 아깐 궁 없었어 나 지금은 있어.. 내 길이 나오거든 에에가라나다나다나다나다 두 번, 두 번, 두 번, 두두 번, 두 번, 두두 번, 두 번, 두두 번, 두 번, 두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게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